오늘 이 시대에 우리 신자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빠질 수 있는 잘못된 생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전체로 드리지 못하고 일부만 드리고 살수 있겠다는 생각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하고 왕을 구하는 일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자세히 보면 그들이 바로 이러한 생각에 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서기관과바리새인들의 외식과 율법주의를 책망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바로 그 율법주의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 본문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할 제목은 하나님의 책망과 성신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책망과 성신의 인도하심 부제가 있는데요. 그렇게 같이 생각할 제목입니다. 장로들의 생각과 왕을 뽑는 기준이다. 이렇게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장로들의 생각과 왕을 뽑는 기준 하나님께서 왕을 뽑는 기준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읽은 신명기 17장의 14절 이하입니다. 그 기준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생각이 왜 왕을 구한 그 생각이 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인가 그 교훈을 함께 배우겠습니다. 본문 사, 사무엘상 8장은 사무엘이 다스리던 때의 일입니다. 그 앞서 7장을 잠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심을 보여주는 사건과 말씀이 나옵니다. 7장 7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제손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것을 들은 블레셋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였고 그들은 사무엘에게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드려 달라고 간청합니다.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블레셋 사람에게 큰우례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고 그들로 이스라엘에 패하게 하셨습니다. 7장에 나오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 되심을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의 종으로 쓰고 계심을 강조해서 두 번이나 말씀합니다. 7장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불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하였고 15절에서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합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아직 사무엘이 활동할 날이 남았는데도 미리 이렇게 말씀하심을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 종으로 택하시며 붙드심을 말씀합니다 평생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또 그렇게 쓰고 계심을 말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문이 시작됩니다. 본문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1절부터 3절은 사메일이 늙어 그 아들들을 사사로 세운 이야기와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 남쪽 끝지방 부엘세바에 사사로 활동하면서 잘못을 저지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은 4절부터 6절인데요.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기자 전국의 장로들이 모여 사무엘에게 찾아와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부터 9절은 사무엘이 이 말을 듣고 안 좋게 여겼습니다. 사무엘이 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왕을 구하니 사무엘은 자신을 물러나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좋게 여기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되 먼저 어미, 책망하도록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을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8장 처음에서, 처음에는 앞서 7장과의 상황과는 크게 달라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들고 또 아들들이 재판을 굳게 한 일로 전국의 장로들이 모여, 모였습니다. 사무엘을 차렸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당신은 듣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합니다 장로들로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염려한다는 점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왕을 구한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보내어 범히 책망하십니다 9절 말씀에 그렇지만 그들은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후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았습니다. 주는 고통에 이를 정도로 큰 징계를 받고 이제 19절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이제 장로들이 어떤 상태에서 왕을 구하게 되었는지 좀더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합리주의에 빠져서 왕을 구했습니다. 왕을 구한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신명기 17장에서 보듯이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왕을 구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왕을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려는 왕과는 다른 왕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에만 갇힌 것입니다. 합리주의적인 생각을 전부로 여기는 것입니다 합리주의적이란 이성, 논리,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중시하는 태도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오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름이 바르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특별히 신자가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감히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점을 들어서 구약 성경 잠언은 말씀합니다. 16장 25절, 잠언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길이 옳아 보이는데 그래서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이 사망의 길이 된다면 얼마나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옳아 보이면 그 길로 가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라 보여도 쉽게 그 길을 택하지 말고 좀더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앞길을 정해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오름을 쫓아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사무엘은 늙었고 다른 나라 왕처럼 힘 있게, 능력 있게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또그 아들들이 사사로서 판결을 굳게 했습니다. 아들들이 재판을 맡았는데 뇌물을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여론이 안 좋습니다. 사무엘의 통치력에 불합리점이 보입니다. 그래서 장로들로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가능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장로들이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냥 오라 보이는 대로만 나아갑니다. 장로들은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갖고 사무엘에게 나아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생긴 문제가 더 커집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때그 문제를 최소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그저 쉬시하라 하신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의 문제는 벌써 확대되어서 전국의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왕을 구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가서 왕을 구할 때 신명기 17장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오늘 본문 14절에서 17절을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환경에서 생활을 하며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것인지를 내다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에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하고 말씀하십니다. 벌써 이렇게 이 신명기의 말씀에서부터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서 살때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지를 내다보시고 이 말씀을 미리 해주셨습니다. 그 백성의 상태를 미리 다 아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왕을 뽑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여기 이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런 왕을 뽑아야 된다 하고 정하신 내용은 크게 보면 하나입니다. 그것은 자기 중심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종된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종이 될수 있는 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 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는 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백성을 섬기는 왕이므로 그 왕은 또한 백성을 섬깁니다. 그러므로 이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자기 권력을 쌓지 않습니다. 또 자기 권력을 쌓기 위해서 백성을 희생시키지도 않습니다 전쟁의 때에도 말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싸우는 그런 왕이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장로들이 지금 구하고 있는 왕은 그런 왕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분명하게 그리고 엄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아 너희가 지금 구하고 있는 왕은 내가 말한 신명기의 그 왕하고는 거리가 먼 왕이다. 너희가 구하는 왕은 그냥 세상적인 왕이다. 하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구하는 왕이 서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겉은 하나님, 하나님 하지만 그 속생각은 자기 생각이 가득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데, 그냥 자기 실력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런 왕을 지금 장로들은 구하고 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로들이 그런 왕으로부터는, 그런 왕으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될 것을 아신 것입니다. 왕을 지었으면 그 왕으로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그 왕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장로들이 세우는 왕, 왕에게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 수가 없는 왕이었습니다. 결국은 왕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관심을 갖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장로들이 왕을 세우고자 하는 것을 들어서 나를 버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입니다 나를 버렸다 장로들이 세우려는 그 왕을 그렇게 세우면 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는 장로들로서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형국을 용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심히 악하게 본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장로들이 자기들의 생각만, 자기들의 생각에만 갇혀서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장로들은 율법주의에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장로들은 자기들 생각으로 무엇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사무엘을 형식적으로 그대로 세워두고 자기들이 세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왕, 자기들이 세운 왕을 자기들의 왕의 말을 듣고 그 왕의 말을 듣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대로 두고 형식적으로 그대로 두고 장로들의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에도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들에게 경고하기 전에 먼저 사무엘에게 장로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사무엘에게 가르쳐주셨습니다. 장로들은 마치 옛날 모세의 때의 선조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상, 숭배, 심리를 쫓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쪽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백성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에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아론은 그 요구를 받고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출리국기 32장 4절 말씀인데요. 우상을 가리켜서, 만든 그 우상을 가리켜서 너의 신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가리켜서 너희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지 않으면서 금송아지상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마음을 품는 전형적인 기독교인의 우상숭배 심리입니다. 주님께서 신약의 신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여기 섬긴다는 것은 결국은 우상,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우상으로 왕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동시에 재물을 왕으로 섬기는 거두 가지를 동시에 할수 없는 거다. 하나님께서는 다 하신다. 그런 두 마음을 품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장로들의 마음을 읽고 계시지 않습니까? 장로들은 장로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장, 장로들을 떠나시는 것입니다. 둘을 겸해서 섬기려고 하는데 그렇게 할수 없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신약의 신자들에게도 장로들이 품은 그 생각,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그 생각, 그 버려야 한다. 그것이 율법주의다 하고 가르쳐주시는 것입니다. 이방나라 우상은 하나예요. 우상 하나만 섬깁니다. 그런데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우상 숭배는 이렇게 겸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고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장로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버렸다면 자기들이 사무엘을 떠나서 왕을 세웠을 것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형으로는 붙잡고 마음으로는 사실상 버리는 그런 우상숭배 심리를 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리켜 사무엘상 8장 8절에 내게도 또한이라는 말씀으로 하십니다. 예적의 모세 때에 하나님을,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금송아지 상을 옆에 둔 것처럼 두 개를 두었죠 이제 이번에는 사무엘 너를 두고 사무엘 너를 형식적으로 옆 세워놓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세우는 왕을 또둘 것이다 또 둘을 둔다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내게도 또한 그렇게 한다 사무엘 내게도 그런 일이 있어진다 하나님께 우상, 우상을 옆에 놓는 것처럼 내게도 그 옆에 제2의 사무엘, 사무엘을 두려고 한다 지금 그런 심리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사무엘을 이제 형식적으로 옆에 두고 자기들의 마음으로는 이제부터는 자기들이 세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왕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결국 율법주의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것을 문자적으로 하려고 하는 모양을 취하는 겁니다. 모양을 취하면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이 겉으로 모양만 취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 그거 율법주의입니다. 두 거기 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장로들은 왕을 구하는 그 심리는 율법주의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바로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사 돌이키시려고 사무엘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보내셔서 어미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로 그 실상을 먼저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그들에게 갔을 때 그들은 사무엘로부터 책망을 받을 때, 아, 사무엘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왔구나.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은 것입니다. 장노들이 마음을 닫고, 그냥 사무엘만, 사무엘만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왕을 세우려는 생각만 갖고 있으니 마음이 다쳐가지고, 사무엘을 보면서도, 사무엘을 통해서 오는 그 가르침, 그 책망의 말씀, 이제 10절부터 나오는 그 왕의 제도를 사무엘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세우려는 왕은 이러한 왕들이다. 이 내용을 잘 봐라. 여기 어디 신명기에 나오는 그런 왕의 모습이 있느냐 하고 자세히 사무엘이 이왕 장로들에게 왕의 제도가 잘못된 것을 세우려는 그 왕은 잘못된 왕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책망의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지금 책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성신께서 사무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장로들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받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생활에서도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같은 생각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신자로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형식적인 생활이 되고 맙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은 우리 선약교회 교우님들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다만 그렇게 될수 있다는 것이죠. 꼭 필요로 하는 것, 재물이 되었든지 그 어떤 것이 되었든지 하나님께 구하여 얻겠다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살수 없습니다. 이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는 간절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교회 생활은 간절함이 점점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려면 재물이 필요한데 그 재물 얻는 재테크가 있으니 그 길로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데 좀 지장이 되어도 직장이 든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도 준비하면서 우리 선약교회 청년 성도님들은 전혀 해당이 되지, 안, 안 된,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늘 조심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수 있다는 것이죠 또 재물에 대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함이 아니라 재물을 쌓아놓으면 내영혼나좀쉴수 있을 것이다 하고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재물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얻는다는 생각보다는 일반인도 재물을 하나님께 구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잘 얻고 있으니 일반인도 재물을 잘 얻고 있으니 나도 그렇게 하면 당장 세상에서 사는데 어려움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 그런 생각으로 떨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가장 최우선으로 필요한 것이니 모든 재물, 모든 필요를 재물에서 충당하면 된다는 정도의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 주님 아니면 살수 없습니다 하는 생각은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한류주의적인 사고에 갇혀서 진정으로 보아야 할 것을 못 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길을 결정해 나가면 창조들과 같이 하나님을 버리는 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이런 왕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왕을 선택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신명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이제 그 왕이 섭니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역대의 왕들이 섰습니다. 그렇지만 인간 왕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세우시는 이스라엘 왕들을 통해서 장차올 영원한 참된 왕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구원이 죄 있는 사람으로는 되지 않음을 겪으며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 그 중심만큼은 이 세상의 왕과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이 세상의 왕을 구한 것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나옵니다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시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 민이다라 합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왕대심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낫게 되시어 육신의 모양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노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노라. 보내신 아버지의 뜻만을 아버지의 뜻만을 받는 참된 왕, 하나님의 세우신 왕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참된 왕의 모습, 그 백성을 위해 어떠해야 함을 보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스스로 시험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여서 시험에 든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삶이 약해질 때, 때로는 시험에 들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은 만사를 주장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힘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불안을 버려야 하는데. 그 불안을 버리지 못하면 이렇게 장로들처럼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치러 올라오는 암몬자손 왕 나하스를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3회상 12장 12절에 이들은 나하스 왕이 이제 침략해 올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3회상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플레셋을 지켜주신 것을 바로 겪었는데도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장로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옳게 여기는 길, 당장 현실에서 좋은 길을 구하는 그 길을 구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사무을 통해 창망을 받지 않은 장로들은 백성들과 함께 마침내 무서운 징계, 죽음에 이르는 고통의 징계를 맞았습니다 그때야 두려워 떨며 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 우리도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회개합니다. 백성들과 장로들이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을 그들에게 베푸셔서 이러한 징계를 받기 전에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험이 책망하시면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왕을, 왕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을 구한다는 것은 나를 책임져주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는 것, 나의 평안, 이런 것을 책임져줄 수 있는 존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왕 대신 그리스도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서 찾는다는 것은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움직이는 듯해도 결국은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시험에 빠져 악한 상태에 떨어진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구한 것은 이제 이 정도면 되었다 하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신 그 역사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이 정도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면 우리가 생각한 이 정도만 추가로 주시면 그러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무슨 생각일까요? 생각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의 시작을 자기로부터 하는 것입니다. 자기로부터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기까지 이끌어오셨는지는 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여기까지 이끌어오셨는지 그 많은 고난의 길을, 그 많은 구원의 길을 다 그것이 역사 속에 들어가 있어서 생각해야 할 점들인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장차 그리스도가 올 그리스도를 맞이할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구별된 나라로 제세상 나라로 이끌어 가시려는 그 길이 있는데 창로들은 그건 내다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온 길을 생각하니 도움을 주신 것 감사하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존재하는데 큰 어려움 없고 다만 외적을, 외적을, 외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이 있으면 좋겠다 왕만 있으면 되겠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 있으니 그것 가지고 살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생각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지 아니냐고 일부를 하나님 앞에 일부를 드리면 살수 있겠다는 생각, 오늘날에도 우리가 약해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이 장로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전체적인 일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을 않는 것입니다. 현실감이 없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악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옛날 암몬왕의 위협 앞에서 떨며 시험에 든장로들이지만 그렇지만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붙들고 나아가는 신자들은 우리 신자들은 그와 같은 암몬왕의 위협 앞에서도 이제는 영원한 왕으로 서 계신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며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불안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의 근원은 사망인데, 우리의 모든 염려의 근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 계심으로, 우리는 염려의 문제, 불안의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성신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 의지할 때, 나의 모든 문제, 나의 모든 어렵고 두겹, 세겹으로 쌓여 있는 이 문제들을 주님께서는 다 풀어내 주실 수있으십니다 없는 길도 내시고 또 현재 있는 길을 고쳐서 새 길이 되게 하심으로써 마치 험산 중에 길을 잃는 그런 가운데서 다시금 길을 찾아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신자라도 이스라엘의 장로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자기 것으로 삼아 안정을 얻으려는 어린석은 자리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겸하여 섬길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전심으로 주님만을 찾으며 나아갈 때 주님은 성신님으로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걱정되는 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성신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구할 때 우리에게 있는 이 어려운 문제, 고민되고 걱정되고 하는 이 문제, 주님 앞에서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신님으로 이것을 이기게 해 주십니다. 천심으로 주님만 찾으며 나아갈 때 성신께서 도와주시며 마침내 성신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능력 있는 신자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성신님만을 구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책망을 들을 때그 책망을 온전히 받고 성신의 길로 나아가는 자를 찾으십니다. 자신의 일부가 아니라 성신을 의지하여 자기를 부인하며 전부를 드리는 신자를 주님은 찾으십니다. 그러한 신자에게 주님은 능력을 베푸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